제가 제 남편이 집에서 잠을 잘때 네. 코를 골잖아요 시끄럽고 그러면 네. 코를 잡아요. 네. 그러면 또 코를 안 걸죠? 그건 왜 그러죠? 잠이 깼기 때문에. <웃음> 그렇죠요 간단한 <웃음> <웃음> 얘기예요 잠이 깨면 코를 안 걸어요. 그래서 네. 코골이를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음. 도난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잠을 안 자도 돼요. <웃음> 없잖아요. 미세먼지를 가장 확실하게 맞는 방법? 네. 숨을 응. 안 쉬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수 없으니 예. 뭔가 대책을 세워야 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음. 해주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차후 얘기를 예.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 계서뭘 쪼글락거리고 계신 데 음. 이게 뭐예요? 애들처럼? 아이제. 이게 지금 나름대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혀, 이게 뼈가 <웃음> 없는 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액체괴물 정도인데요 네, 네, 네. 혀가 정말 액체괴물처럼 네. 어, 제가 혀를 잡기 위해서 네. 이 혀가 처지는 걸잡기 위해서 참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음. 어떻게 빠져나갈까나 음.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제 아래턱에 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이렇게 깨어 있을 때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돼 돼 있는데, 네. 자려고 누우면 네. 이렇게 아 흘러서 내려서 네. 이제 물론 혀가 이렇게 흘러 내리지는 않지만, 아그고 결국은, 결국은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뒤로 나간다.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게 오늘 시청각 교육 완전 끝장판인데요. 여기 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는 평소에 똑바로 있을 때고 근데 이게 이렇게 누워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점점점점점점 마지막 그래서 코골 코를 심하게 고는 시는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입을 벌리고 혀가 점점 좀 빨려 들어가는게 보예요 근데 아, 그거를 어떻게 할거예요 음, 정말 심각하죠. 그렇네요. 스스로 음. 목을 조르는거나 마찬가지 않을까요? 아, 목 조르는거는 결국 목구멍을 막는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막에만 막아버려도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 꿀잠에그 꿀잠을 잘잘수 있는 이유는 호흡을 잘하는 거, 네, 그렇죠. 호흡을 잘하는 거첫 번째입니다. 그죠그 다음에 네, 목이 경추 위치가 배열이 제대로 안 되면 음. 그게 긴장되고 불안정하기 음. 때문에 음. 이 뇌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 잠은 뇌를 위한 시간인데 뇌가 음. 어, 가까이 있는 이 조직이 불안정하면 뇌까지 음. 불안정해져서 음. 숙면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우는, 음. 어, 베개를 하나 정말 그 사람의, 어, 체형에 그렇게? 딱 맞춰서 네. 해줬더니, 십년 음. 불면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맞지 않는 베개로 고생을 했겠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장님들 보통이. 말씀하시는 게, 네. 네. 나한테 맞는 베개를, 네. 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음. 그 원인은, 음.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각각의 그러니까. 이윤인 네, 그래서 네. 베개도 네. 반드시 맞춤베개를 그렇죠. 사용해야 을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베개가 있어요. 힐링타임이라고 <웃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 와, 그, 이거 PTN인가요? 네. 네. <웃음> 네, 그래서 꿀잠은 호흡과 목에, 정신은 저희가 뭐 네. 건드릴 부분이 아니니까 호흡과 목의 문제로 인해서 어, 목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꿀잠은 음. 호흡과 목이 편안해지면 잘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한 80% 잡을 거요 그렇죠. 네. 호흡과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호흡과 목이 불안정하며 코골이가 되고 그 코골이가 수면 모호흡으로 연결이 네. 되어져서 네. 결국은 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호구리뿐만이 아니고 음. 또 이런 불면이나 자주 깨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보면 음. 그런 불안정한 상태. 그렇죠. 호흡과 목과 목이 아, 불안정할 바로. 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명이 그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편안한 음. 꿀잠을 선물하자. 그렇습니다. 네. 목숨이 편안하 네. 편안하게 하는. 음. 음. 목숨,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 목숨이 편안한 꿀잠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네, <웃음>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네네. 구독도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또 좋은 정보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